구원자님이다. 오랜만이네. 가까이 가서 인사드려요. 구원자님! 봐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아, 어. 구원자님은 이제 정말 완전히 아케나인에 녹아드셨네요 음, 요즘은 유리아님 뵙는 것보다 구원자님 만나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 구원자님이랑 얘기 한번 해보겠다고 줄을 선 애들이 대체 몇 명인지 몰라 분명 처음엔 우리가 가장 먼저 구원자님이랑 싸웠는데 좀 섭섭하다 그만큼 이곳에 잘 적응하셨다는 거니까 좋은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 네 그렇지만 역시 아, 구원자님이랑 같이 싸우고 싶다 그때 빠샤빠샤한 쾌감을 다시 느끼고 싶어 그거, 잘 됐네 나는 파우스트 박사 방주 메타트론 호와 인공정령 메피스토 펠레스의 제작자다 난 정령이 아니야 너와 같은 인간이지 난네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인간이야 나는 지금 이곳에 실재하지 않아 지금은 이 방주에 심어놓은 데이터로 네 사고 회로를 읽고 있어 그에 맞춰 너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안쓰럽군 에덴의 훌륭히 적응한 모습 칭찬하지 솔직히 이 정도로 잘해줄 줄은 예상 못했어 정령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게이트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선택된 단한 사람의 인간 구원자 정령들과 협력해 게이트를 하나하나 처리해가고 있는 모양이지만 좀더 본질적인 해결책을 얻고 싶다고 생각하네? 구원자 잊혀진 영웅의 유적을 찾아가 게이트 출현의 원인과 비밀을 그곳에서 내게 알려주겠어 정령들과 다르게 너의 삶은 유한한 것 그건 같은 인간인 내가 잘 알아. 넌 영원히는 싸울 수 없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리고 해결해. 그 아이의 보호를 받으면서 잊혀진 영웅의 유적이요? 그곳에 가면 게이트가 출현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낼 수 있다. 과연 그렇군요. 설마 제가 없는 사이에 그런 상황을 겪으실 줄이야. 방주는 정말 구원자님을 특별한 대상으로 인식하는군요. 하지만 그 파우스트 박사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은 제게 없습니다 저와 방주를 만든 자라니 기억을 못하는 건제 데이터 결함 때문일까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고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구원자님 그럼 이제 다음 전투의 행선지가 결정되었군요 선뜻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좋겠네요 물론 요즘 구원자님의 평판을 생각하면 동료를 구하는 데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놀람>